미투는 네. 그 과거 일단 과거 했는데 현재 안한 거예요. 그렇안 해요. 그리고 네. 과거의 상태, 내가 어디 살곤 했다, 운발을 네. 했다, 상태를 네. 말하는 거로 많이고 현재 네. 그 과거의 습관 나는 걸로 나오고 네. 이제 우주랑 미투랑 구분하는 거는 이동사가 쓰이냐안 뛰냐에 따라서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잘했습니다. 어, 손, 어, 이렇게 해야 되나? 예, 네, 잘했습니다. 그렇죠. <웃음> 네. 아, 아, 하계가 되게 응. 많이 있네요. 그렇죠. 자꾸 이 은근히 하계라는, 해계, 아이 뭐뭐 하계라는 애들이 은근히 잘 어울려요. 이, 이 형식에서. 근데? 응. 부사처럼. 아니죠. 부사가 아니죠. 그렇죠. 우리가 뭐뭐 하기에는 부사인데, 어, 실제로는 부사가 아니라 형사를 쓰죠.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험에 자꾸 나오는 거야.